네. <웃음> 신시도 주차에 도착해 가지고요. 네, 이제부터 이제 걷기를 그 시작합니다. 오늘은 군산 길, 실길, 신시도에들어왔습니다 시작점은 원령제입니다 신시도는 거군산 군도의 관문이라고할수 있는 섬입니다. 새만금 방조제 사업으로 신도시는. 육지와 연결되었고 현재 선유도 장자도와 이어져 이제 거군산 군도의 주요 섬들은 차로도 통행 가능한 육지가 되었습니다 이걸 시작부터 오르막길인데 장자에서 또좀 정리하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넓은 신시도 주차장이 지금 한문에저망되어 있는데요 199봉도 거고요저드들은 월영대 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원령봉 오르는 길인데요 많은 정권들이 다녀가셨네 아, 얼마이 조금 올라오니까요 멀리 지금 공군산대교, 선유대교 망주방도 한눈에 조망이 됩니다 네, 이곳은 경상계 화산 파편암으로절리가 발달된 지형이라고 합니다 원령대에서 폐수감문이 아 한눈에 조망이 되고 있습니다 에, 이거 뭐? 에, 올라오는 동안에요. 휘가 기가 막히네요. 야, 안 간다고 지금, 안 간다고 지금 떼를 쓰고 있습니다. 너무나, 너무 멋져요. 와, 하하하하, 정말, 정말 정말 오늘 전망도 좋고요. 아, 공상 운동에 모든 섬들이 지금 한 눈에 싹 전망이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공산군대 얼망졸망한 섬들이 한눈에 저만이 되고 있습니다 <목소리> 그림 너무 좋아서요 월용별로 올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정말 아주 너무너무 오늘 네 좌우측을 보고 하니까너무리 <목소리> 오랬습니다 198m 월용별에올라왔습니다아늘 저만 끝내줍니다 네. 저 멀리 선유대에 방주봉도 보이고요. 예, 제방, 에 있는 저 우측, 논도 보이고, 아 예, 월령산은 고군산 군도의 주봉으로 높이가 198m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높이는 낮아도 이 지역 서운산 가운데 가장 위험있고 높은 봉우리라고볼수 있어요. 예, 낮다고 볼 수는 없는 산입니다. 아, 좌우에는 소사나무가 지금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예, 발 아래 신시도는 물론, 예, 녀도와 선유도, 장자도, 갈리도를 이어진 손무리가 한눈에 다또 조만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몽돌 해수장을 향해서 가는데요. 네, 산에 오, 멋진 바위도 있네요. 아, 뭐 미세먼지도 없고요. 구름도 없고 이렇게 아주 선명히 볼 수가 있을까요? 해수장, 몽돌에서 가는 민선이 지금 조만이 되고 있는데요. 월령봉이 또, 또 보이고요. 어, 예, 선유도 가는 길하고요. 양식장이 아주 한눈에 제대로 조망이 되고 있습니다. 뒤로는요, 199봉하고요. 월령대가 여기 또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대각산 전망대가 지금 조망이 되네요. 보고길 이정표가 아주 잘돼 있습니다. 특결도 나오고요. 진짜 트레킹 길이 여기도 너무너무 좋네요. 이리저 멍돌 해수장이 지금 조망이 됩니다. 아, 이게 삽트하는데요. 돌을 가로지르는 테크 다리를 건너면 바로 멍돌 해수장이 나옵니다. 해수욕장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오 이쪽도 귀염 절벽이 기가 막힌다 해변으로 지금 나무 데크길을좀 새로 조성하고 있는데요 빨리 끝나면 너무 멋지겠습니다 소나무 향이 향긋한 아주 좋습니다 아, 좀 미끄럼을 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직 잔살도 조금 남아있네요. 뭐, 크게는 오락내를 하지 않는데요. 뭐, 심심치 않게 트레킹 길이 조성되어 있네요. 안전 발조도 설치되어 있고요. 이곳 길은 정말 뭐, 헤맬 길도 없고요. 너무 좋습니다. 아, 뒤돌아본 멍도 해석장 천경이요. 에이, 이쪽으로는 무슨 또 길을 내는가 좀 공사 중이네요. 어허 길이 딱 끊겨버렸는데 자... 아, 이 멋있는 데를 또왜 훼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꼬불길는끊지지 않고 이어있는 네, 있네요 아, 전망 쉼터가 좀 나왔습니다 전망 아, 좋은 데가 있네요 전망 쉼터에서 본쩍망이 기가 막힙니다 트레킹 길이요. 1 0 머리 수스가 진짜 없네요. 네, 저 해안 도로가 좀 나는 것 같은데요. 멋진 대구길입니다. 네. 아, 곳곳에는 동백숲이 또 조성되어 있어 가지고요. 꽃을 피면 또 얼마나 이쁠까요? <웃음> 이제또 화초를 잘 골라가야 되네 아유 저 필요할 때마다 꼬불개 어, 이정표가 잘펼때 있을 거예요. 정말 길 잊어먹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고군산 군도 네, 다리가 지금 제대로 보여 조망이 되고 있습니다. 허장 길로 조생이 되어 있네요. 아 멀리 선유대기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멀리 지금 대각산 정망대가 보이는데요 저희들은 대각산 정망대를 가는 것이 아니라 대각산 해안을 따라서 바닷길을 조금 걸어갑니다 네, 포장길을 가지만 우측에는 공군산대기도 보이고요 아 볼게 너무 많으니까요 지루하지 않고 좋습니다 네, 이곳에서순신호말을 대하지 마시고요 바로 좌측길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네, 신시도 주차를 할수 있습니다. 까이시면 안 됩니다. 광골 저수지하고요. 월령재가 주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희들 지금 제방 끝에서 바로 그 직진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제방을 저 폭수 공사를 하고 있네요. 네, 넘어가면 월령재가 지금 보입니다. 군산 신시도 칠계 네, 신시도 길은요. 네, 이 마지막 월령재를 넘으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아 마지막까지 땀 한번 빡 세게 흘려야 되겠습니다. <웃음> 숲길을 걷다가 펼쳐지는 눈빛묵결 그리고 옹기적이 모여있는 섬들 산치가 눈을 통해 발길을 잡아 두려고 합니다. 신시도에서 오영봉을 오르는 산행과 더불어 마을과 해변까지 걸으며 정말 정말 행복한 하루를 마감합니다.